더운 날씨에 우리 아파트의 동 대표님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그 리더분들한테 공동주택과 오늘 집합권문에 관해서 잠깐 좋은 말씀 을 한번 나눠 드릴까 합니다.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 건물이 있으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통상 공동주택 하면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는데 15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 1 5 0세대나 300세대 이상을 대개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그러고요. 집합 건물은 대개 20제 이상으로 돼가지고 어,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 그래서 통상적으로 약칭해서 집권법이라고 하고요. 그공동주택법 공동주택 관리법 이렇게 해서 공주법, 집권법 이렇게 두개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 어, 최근에 우리가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되는 길을 책을 내면서 어, 실질적인 툴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파트에서 그래서 지금 그아파트하고 집합 건물에 대해서 일단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는 그런 공동주택 개념을 가지고서는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더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지난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음, 발표했던 아파트 관리 품질 등급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 품질 등급제는 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면 편합니다. 어, 브릭 아파트의 품격을 올린다 그러는데 아파트가 지금 시설 유지하고 관리 보수하고 이런 거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아파트를 똑똑하고 모범이와 안전하며 투명한 회계와 조화로운 아파트를 만들 수 있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국토건설보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나 이런 데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 나온 결과물 중에 하나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가 효율성이 높은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관리품질 등급제한 서울시의 그 관리품질 등급입니다. 그래서 어 예, 보시면 아까 똑똑한 아파트, 모범적인 아파트 이것을 모두 149개 항목으로 나눠서 항목으로 나눠서 어 이걸 가지고서 하나씩 O X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아파트 바이블 경영이라는 책을 가지고 어 이걸 같은 이제 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자 출판하는 한글과 컴퓨터 위퍼 그에들어 가시면 무료로 볼수 있게 다 연락을 해놨고요. 어 책자는 어, 좀 책으로 보는 게 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책으로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어, 요주 항목은 어, 똑똑한 아파트라는 항목은 이제 7개 항목 29개 항목이고요 모음적인 항목은 7개 항목 이렇게 리스트업쭉 했어요 해가지고 예스냐도 yes no, 했냐 안 했냐를 따지면서 이 149개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내게 되지 그래서 점수를 내보면 은 아, 우리가 8점짜리 아파트다 60점 아파트다 또는 90점 아파트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서울시에서는 어, 2016년도에는 1 0 0세대 이상을 갖다가 96개 단지를 갖다가 어, 조사를 했어요. 어, 네이그 어, 저기 어, 공인회사를 비롯해서 어, 건축업이 토모, 감리하는 감리하는 분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 오래 오랫동안 그, 이런 그 행정업무를 하신 공직자 분 하고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 공동체 전문가 이렇게 해서 모두 네이하고 이제 다섯 명 합동으로 가서 어, 실태 조사를 해서. 96개 단지랑 처음에 2016년대에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80점 이상 넘은 그 단지가 17개 단지가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단지에 대해서는 어, 서울시에서 우수상으로 상패도 주고 어, 포상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어, 이거를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했고요. 2019년 상반기까지 모두 한 어, 매년 거의 100개 단지가 내외가 네, 했습니다. 그래서 어, 80점 이상 되는 그러한 그 어, 아파트에 대해서는 3을 줬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게 똑똑한 아파트가 이제 29개 항목이 되는데 점수는 29개 항목이 29점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를 0.5점서부터 1.5까지 이렇게 어, 균가에 배분해 나있어요. 그래서 어, 똑똑한 아파트 같은 경우 뭐 22점이 나오고요. 보험적인 아파트 7개 항목은 6점 나오고 안전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6점. 투명한 아파트는 이제 회계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항목은 50개인데 만점이 30점이에요. 그래서. 조화로운 아파트 스2두개한 번까지 정답 계산을 보면은 모두 만점 0 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1 0 0 점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어때까지 최고 많이 나온 점수가 아마 구십 점대로 알고 있습니다. 9 3 점인가 그 정도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모음적인 아파트라는 네, 대, 대 어떤 내용이냐면 그 행정기관이 신고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입자 대표가 어, 어떤 그잘 추진하고 그런 것인지 우리가 모음적인 아파트에 들어가고요. 안 되는 아파트라는 것은 시설관리나 유지를 잘하고 있는지 투명한 아파트라는 경우에는 어, 투명하다면 회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공인회사에 정목을 합니다. 50개 항목인데요. 어, 이 149개 항목 중에서 꼭 해야 되는 항목을 모두 합치면 점수가 60점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59점이 나오는데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항목을 다 했을 경우에 최소한 60점이 나오기 때문에 60점 미만 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 사실 어,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 공개하게 되면은 어, 소장들이나 관리 위탁회사라든지 이런 데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그 관리 주체에게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관리품질 등록제를 어, 진행을 하면서 어, 그동안 3년 동안 쭉해험면서 어, 반응이 좋았던 것은 이렇게 어, 제게 과오나 이런 것이 혹시 있더라도 여러 공개하지 않고 잘한 곳만 상원 주고 잘못한 것은 비밀의 시정 지시를 해서 행정 지도를 잘한데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 아파트의 품격에 오라는 아파트 관리 품질 등급에 대해서 어,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 책은 어, 아파트의 바이블경영이라는 책에 어, 세목별로 나와 있어 가지고 어떤 법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신고하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한목별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보다 149페이지입니다. 한 장에 한 챕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어, 보실 때 안전관리기 수립되어 있는가 의견을 견치하 이런 것을 예스면 0.5점 아니면은 빵점 이렇게 점수를 매겨게 되어 있고요 어, 중점사항은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확인은 어떤 서류로 하고 법적인 건 어떻게 했다 이런지 양식까지 그려져 있었는데 양식까지 하면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어, 양식은 별도로 표기지 않고 어, 다볼수 있는 다시 나중에 별첨 서류 뒤에 할수 있게 하놨습니다 어, 내용 보시면서 아파트 관리품질 이 경영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은 처음에 발리수장이 자기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그 단지에 처음에 가서 체크하면서 어 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내가 어 65점이었는데 내가 석달 동안 운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되고 해서 지금 80몇 점이 됐습니다 하고 본사에 보고를 할 때라든지 입주자 대표에 보고할 때 아주 유명히 써먹을 수 있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은어 우수단지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제3자가 객관적으로 어이 점수는 이 아파트는 몇 점이 나오는 아파트냐, 관리 품질은몇 등급에 해당되느냐를 어, 쉽게 얘기해 줄수 있죠. 오늘 이런 차원에서 이 아파트 관리 배불 경영 많이 참고하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필요하신 분들은 어, 매월 어, 저희가 정기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어, 참석하시면 어, 아파트 동대표 님하실때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소장들. 특히 이제 집합건물 관리사들 이렇게 나눠서 서로 서로 게 나눠서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때 때를 맞춰서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을 보고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아파트 관리 분실학교에서 아파트 관리 분실 등급제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